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듭시다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더 공정한 거 새로운 대한민국 8회. 오늘 뵙자고 한 건. 지금은 나를 새로 활짝 펼칠 시간. 삼3 여러분 안녕하십니 오늘은 대선 후보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강원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또윤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2의 지역주의라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강원도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춘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